수수께끼와 파이썬을 좋아한다면 파이썬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. 도전 링크를 클릭하면 첫 번째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. 힌트에는 URL을 바꿔보라고 되어 있네요. 한 문제만 정답을 알려드리면 2의 3 8승을한 후에 그 값으로 URL을 바꾸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총 33단계의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